오늘 이 노래 가까 일심으로 배우는 천수경 법문을 마음에 닦고 닦는 법으로 해양하여 공동자타 일. 천자 어, 손수자 일천천자 손수자인데 손이 천개가 된다 손이 이러한 우리 손이 천개가 되는 그런 경이다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데 원래 천수경 그 어, 근본 제목은 이책 받은 책을 한장 넘겨보면은 한장 지금 받은 책을 한장 넘겨보면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리심대다라니 이것이 천수경 본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육쪽에 육쪽에 나오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리심대다라니 경이다. 이렇게 긴 제목을 줄여 가지고 천수경이라고 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어느 부처님 당시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경전을 설하게 됐느냐 하는 그 연유 연기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즉 우리는 지금 모셔놓은 게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대다라니 신묘장고 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아갈약 하는 대다라니 법을 서라는 법문을 듣고 바로 초지에서 팔지에 올라가 버렸어 깨달았다 이말이야 깨달았어. 환세훈 보살님이 바로 신묘장고 대다라니 법문서라는 걸한번 듣고는 그만 바로 깨달아가지고 왜 깨달았는가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바로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든지 관세음보살이 깨닫는 순간 도를 통하는 순간에 뭐라고 원을 세웠느냐 면 만약에 제가 관세음보살님 당신 자신이 내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주의 대진리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손 두개 눈 두개만 가지고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하게 할수 없으니 손이 천개가 되고 눈이 천개가 돼서 천수천안이 되도록 해지다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열의 대단한니 본문을 듣고는 하도 기쁘고 좋아가지고 우주의 대진리를 크게 깨닫고 나서 소원을 세우기를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에 내가 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안락해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모든 중생들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면 그걸 감당하고도 남을만한 그런 도를 깨달았다면 부처님이시여 저는 손 두개, 얼굴, 눈 두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천개, 눈이 천개되는 천수천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원을 세우는 순간 천수천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이 몇 개고 눈이 몇 개입니까? 손은 두 개뿐인 것 같지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손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손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데 가면 은이 앞에 있는 처사들은 여자들 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손은 여자가 훨씬 많고 어머니로서의 애를 다독거리는 손,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주는 손, 어머니로서 아들, 딸들에게 베푸는 손, 그집의 안주인으로서 설거지하는 손 또는 바느질하는 손 여러분들도 손은 두 개뿐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자기 능력이 달라진다. 오늘 이번문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손이 몇 개인가? 손이 몇 개인가? 앞으로 나는 늙어 죽기 전에 손을 몇 개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눈에 보이는 손은 두 개뿐이지만 마음에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손.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목욕탕에를 갔다 왔는데 난 목욕탕에 제일 먼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이 물 틀어놨으면 물 잠그는 게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잠그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 복 짓는 손이 내한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문을 듣자마자 내일부터 난 목욕하러 갈거들란 가능하면 물을 덜 쓰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물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그 여인네들 물 쓰는 거는 물하고 을 무슨 원수를 쟀는지 남자들, 저 비구스님들이 저 도성암 가면 물이 워낙 귀한 데인데 두달 내지 석달쓸 물을 보살들 열명 오면 다쎄면 없어져 버린다다쎄면 목욕탕에 가서도 물을 애끼려는 마음, 물을 잠그는 손, 그런 손을 개발해 나가자. 이 천수경은 그러한 자세에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눈도 마찬가지로. 그럼 천수가 되기 위해서는 손이 천개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천개가 돼야죠. 천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만수란 뜻이 만수. 여러분들 천계면 일십백천 하는 천이 아니고 만수. 가득찬수라 이 말이에요. 가득찬수. 천하면 천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 끝남과 시작이 이루어지는 숫자를 천이라 그래. 천.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천. 그럼 여러분들이 천수가 되려면 은 나는 천수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손은 과연 몇 개나 될까? 목욕탕에 가서 물을 잠그고 길 가다가 쓰레기 줍고 남들 못하는 일을 덜하고 이번 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순삼월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뭘 하겠느냐 여자들에게 물으니까 여자들이 옷을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63% 집안에 새 가구를 들여놓고 싶다는 사람이 41% 집안 청소하고 싶다는 사람이 30몇% 만약 나에게 물었다면 이번 봄에 뭘 하고 싶습니까? 두말 안하고 나무를 심고 싶다. 내 터든 남이 터든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봄만 들인 나무를 심습니다. 봄이 돼가지고 남이 산에라도 나무를 내십구로 안심으면 봄을 나는 맞아 들이는것 같지 않고 봄하고 얘기가 안 돼. 그럼 벌써 나무, 남이 터에라도 나무를 심는다면 그 손은 내가 더 많고 어디 가서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손은 여자들이 더 많다는. 그럼 나는 허용의 손이 더 많은가, 남에게 덕을 주는 손이 더 많은가를 곰곰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수경법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천수가 되려면 천 개의 손, 천 개라는 건꼭천 개가 아닙니다. 만수. 천 개의 손을 갖추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천안, 천 개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아 제가 왜 울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아까 어떤 보살이 하나 와가지고 부모 없는 애들이 어제 날짜로 여기 전학이 왔습니다. 응? 부모를 일찍 참 떠나가지고 절에서 여섯 살 때부터 절에 들어와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서희 다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여와 있게 되니 이제 요 동성고등학교에 전학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 왔는데 그 말을 떡 듣고 스님 그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점심은 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벌써 자기 아들을 어렵게 가르쳐본 사람,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왔던 사람. 남이 열리지 않은 눈이 열려. 그럼 그런 손이 생겨. 그러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손은 그렇게 된다. 이러한 법을 믿고서 그럼 천수경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천수경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아시죠?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보고 있는데도 오늘 저쪽에 관세음보살님을 한번더 모셨는데 아주 옛날 부처님인데 아주 귀한 부처님인데 모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천수경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글자화 글자로 만든 것을 천수경이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지혜와 지혜와 지혜, 지혜와 자비를 관세음보살님이 사상을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을 천수경이라고 한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정리를 해야 되느냐 면은 천수경을 읽을 때 입으로만 고곱 진한 소리소리 맛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천수경을 읽을 때는 관세음보살님 몸속에 내가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고 관세음보살님을 글로 사상을 표현한 게 천수경 일진데 천수경 읽을 때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니까 결코 외롭거나 무슨 음? 마음에 뭐 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 왜냐? 천수경이 곧 관세음보살님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자비와 사상을 글로 표현한 게 천수경이니까 천순경 읽을 때만큼은 글자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있고 관세음보살님과 대화를 나누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지켜봐주는 결코 외롭지 않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수경을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천수경 강의해놓은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내가 천수경 강의하는데 한 글자로 틀린다면은, 그건 내가 업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근본 원리에 의해서 어렵더라도 천수경 본래의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정부업 진언에 들어가기 전에, 요건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다른 건 내가 다 외우지만 요, 요런 말은 내가 모르니까, 그때의 관세음보살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이런 경전이 성립될 때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겨? 금강경 뭐, 응? 무슨 뭐 능엄경 뭐 화엄경 법화경 할때 제일 먼저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알아야. 부처님 이 정수리에서 광명이 먼저 나옵니다. 광명이. 여러분들 몸에서도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천수경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됐구나. 이제부터는 부처님 법을 요 천수경 끝나면 반야심경, 반야심경 끝나면 금강경, 한번 부처님 법을 조목조목 요거를 녹음한 거를 들어봐가면서 한번 착착 정리해가지고 나가자. 이런 마음을 낼때 마음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벌써 이런 경전을 설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광명이 요, 요, 요, 요, 이마에, 이마에 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부처님 이마에. 그 광명 나오는 자리입니다. 광명. 이 천수경이 처음 나올 때는 관세음보살님은 저렇게 아주 그냥 관을 쓰고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래 성지순례 다니는 분들을 부처님은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수수한데 관세음보살님은 보면 아주 그 영락과 만호와 산호와 그런 걸 가지고 치장을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제보를 주고 싶은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처럼 목걸이하고 뭐 손걸이하고 코걸이하고 그런 장엄을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베풀려고 그런 걸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자비가 그렇게 영락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을 처음에 설하게 된 동기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리 관에서 그 관에서 맑은 광명이 온 법계를 환하게 비칩니다. 그때에 누가 뭐라고 묻습니까? 총지왕 보살이는 보살이 부처님 이 초오생 무지와 같은 광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니까 음, 관세음보살이 대다란이 법문을 듣고 도를 깨쳐서 하도 좋아가지고 그 대다란이 법문을 중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먼저 광명을 놓은 것이다. 그 광명을 왜 놓느냐고 하는 이유가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저 뒤에 가면은, 그래, 광명이 쭉 나왔다, 이 말이야. 나오니까 이제 청주왕 보살이 물으니까, 그건 관세음 보살이 중생들에게 무언가를 응? 가르쳐 줄 법이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광명을 먼저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떡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처님이시오. 제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다라니 대비심 대다라니 대다라니라는 게 뭐죠? 신묘장고 대다라니 대다라니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왜냐?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게하기 위하여, 모든 중생들이 병을 없애주기 위하여, 모든 중생들이 수명과 풍요를 얻게하기 위하여, 일체 악업 중생과 모, 모든 응? 악업 중생들이 모든 액난과 장난을 멀리 여의고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일체의 모든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멀리어 이고 구하는 바를 소원하는 바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위하여 대단한니 법을 설하고자 하오니 부처님이시여 허락해 주옵소서. 부처님이 이 말을 떡 듣고 참 선제 선제라 관세 모살님을 찬탄하면서 응? 관세음보사은 이미 부처를 이룬 사람이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자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대단한 입법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정구업진원. 왜 정구업진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까? 정구업진원. 우리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공간 1차원만 가는 세계를 암해바라 그러고 1차원, 2차원이 가는 세계를 미을 중생이라 그러고 3차원까지 간걸 인간이라 그러고 4차원이 세계를 가는 것을 고차원이라 그러고 그 위에 차원을 넘어산 것을 불보살이라 그러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보고는 뭐라 그러죠? 상업, 농사짓는 사람보고는 농업, 공장일 하는 사람은 공업 일반 사업하는 사람 사업 절에는 무슨 사업하러 오셨죠? 복업, 복업을 지으러 왔습니다 복업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네. 가장 훌륭한 사업을 복업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만 지으면 길 가다가 돌멩이를 차서 금덩어리를 주워와도 주워오게 됩니다 올림픽 복권을 사도 되게 됩니다 아예 f 판이라 이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반드시 살아날 일이 생긴다 복업만 지어 놓으면 은 그럼 복업을 짓게 되는데 복업 반대는 뭡니까? 악업입니다. 악업. 악업, 복업. 그러한 모든 것을 업이라 그러는데 업. 업을 우리 몸뚱이로 업, 무슨 어떠한 걸 가지고 업을 짓기 시작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신, 구의죠. 신, 구의. 신은 뭡니까? 몸뚱이로 짓는 업. 업이라는 건이 행동, 이 죄업이란 말이니까 몸뚱이로 짓고 그 다음은 입으로 짓고 그 다음은 뜻으로 마음으로 짓고 요세 가지로 모든 죄업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 뜻으로 짓는 죄는 표현을 안 해버리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알지를 못해 반대로 또 몸뚱이라는 거는 마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를 뿐인데 요 입이라고 하는 게 그건 묘한 놈이라 입이라는 게 입으론 온갖 걸다 주워 먹어 하여간 온갖 거뭐 음? 그냥 좋다면 지렁이를 안 잡아먹나 개구리를 안 잡아먹나 내가 요즘은 한번 내가 죄업을 지어도 내가 크게 지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바퀴벌레가 저래 돌아다닐래그럼 바퀴벌레가 계속 관절염에 좋다고 법문을 하면 아마 바퀴벌레도 다 잡아먹을게요 아마 림없이 잡아먹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진짜로 안해서 그렇지 진짜로 아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이라네 그게 바퀴벌레만 잡아먹으면 그게 뭐 틀림없이 눈도 밝아진다는 바퀴벌레 씨가 말할 거예요 씨가 뭐든지 이이부로는 그냥 주워 먹어 아니면 뭐든지 먹어버리거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포도주 무슨 배실차꼬냐으로뭐페패스포트뭐 뭐 베리나인 골든뭐 마주왕 뭐 해간 뭐, 모뭔걸다 마셔 모든 거 마시는 것도 먹고 마시고 말로는 또 만만을 다죽거리지 해간 뭐 입으로가 가장 많은 업을 짓기도 하지만 입으로가 가장 큰 복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가. 그래서 정구업진원 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이게 멋진 말이다. 정구업진원 부터. 이 몸뚱이를 제대로 한번 이끌고 나가려면 내 입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입이 오늘 무슨 업을 짓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기 위해서 정구업진원 이 입이 내 입이 맑고 맑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악한 길을 가고 있느냐 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좋은 길을 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다. 정구업진원 정, 구업.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모든 것을 맑게 만들고 입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걸 조사해 봐서 잘못되고 있으면 내입 하나만큼은 가지고 악업을 선업을 지어 가지고 한번큰 복을 지어 보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보자. 그러한 다짐, 그러한 자세, 그러한 참말을 가지고 정, 구업, 진언. 진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언. 진언은 대부분 옴자가 들어갑니다. 옴자가 엄자가 옴자가 들어가거나 사바하가 들어갑니다. 약간 교리적인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참선으로 돌아갑니다. 참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항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참선법으로 돌아가는데 옴, 옴부터 얘기합시다. 옴. 진언에는 다시 한번 진언에는 옴이 들어가거나 사바하가 들어가는데 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옴. 옴이라는 게 무슨 글자 줄인 말이야. 옴. 아, 오, 마, 아, 오, 마. 이세 글자를 뒤에서 아오, 마, 아오, 마, 아오, 마 하다 보니, 옴이된 거예요, 엄. 그러면, 아, 오, 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 라는 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 좋구나. 어디 경치가서 볼 때도, 아, 아 소리부터 나옵니다. 누구나 다아 소리부터 나와, 아. 엄마라는 말은 우리나라나, 네팔이나, 영어나, 어디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꼭 같아. 그게 옴이 변한 말이다. 그럼 아, 아, 시작이 아지. 중간이 뭐가 돼? 오, 참 좋네. 오, 중간 진행형을 오라 그래. 오, 끝났네, 마. 말하는 건 끝을 뜻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즉, 우리 마음자리주인공자리를 옴이라고 한다. 옴이라고 한다, 옴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대진리 전체, 우주 생긴 원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며 내는 어때서 저런 남편 만난 거며 어째서 저런 아들 딸 만난 거며 그러한 진리 몽땅 들어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대진리를 오이라고 한다. 그걸 진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드러나 듣는데 그러면 정고업지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고없지는 소리소리 마 소리소소리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사바. 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다. 아침에 스님 내가 일어나가지고 탁, 하니 도량 볼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한데, 이건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런건 이러한 뜻이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물을게요. 나는, 나는 여러분들이 잘 자신은, 뭐라 그럴까, 집에서. 어? 뭐, 뭐, 뭐, 뭐, 여러분들은 먹고 나는 안 먹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간 무슨 뭐, 어? 집에서 만드는, 만들어 먹는 무슨 저, 무슨 저, 뭐뭐저 막걸리라고 합시다. 막걸리. 막걸리라는 술을 여러분들은 먹어봤고 나는 안 먹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막걸리 맛을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막걸리 맛을. 막걸리 맛을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여자들 좋아하는 게 뭔가? 응? 여자들 좋아하는 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하여간 막걸리라고 해두자고. 막걸리 맛이 어때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맛이 어때 커피 맛이. 커피 맛을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쓰다그러면 아쓴 약처럼 뭐쓴 바구처럼 쓴갑다 아니면뭐 뭐라그러나 커피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을 못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어보면 딱 알아 아 이게 커피 맛이구나 이건 커피가 아니야 그런데 응? 커피는 먹어봐야 알아 마찬가지로 수리수리 마수리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봐야 알아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는 대충의 말은 술이라는 말은 술이라는 말은 숨 맑고 거룩하다. 맑으면 거룩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때안 묻은 상태. 여러분들 몸 속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꽉 찼다. 여러분들 몸 속에 꽉차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정구업진원이 되어 가지고 모든 업을 깨끗이 맑혀 가지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오늘 입으로 요 좋은 입으로 못된 응? 업을 짓고 있구나. 이왕이면 남에게 모함하는 말보다는 남을 화합시키고 남에게 응? 부드러운 말을 쓰자. 이런 마음을 쓸때 그게 술이다. 맑고 거룩하다. 맑고도 거룩하다. 그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우주에 꽉차 있는 저 스위스 바델대학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그 하인리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룡 목사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서울에서 이 불교와 이저이 어? 이 하나님 관계를 그 무슨 세미나를 연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발표를 하는데 세계적인 석학이지 그냥 신학자지 응? 그그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뭐라 그러는 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인간들이 업 인간들이 감정을 쏙 빼고 나면. 불교의 공돌이까지 밖에 못 간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는 거기에 몽땅 다인데 거기에서 인간이 감정을쏙 빼버리면 불교의 공돌이 그까지 밖에 못 간다니까 그때 신학자들이 당신 불교 피하러 왔느냐 응? 어? 아니면 어? 불교에 귀했느냐 하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말 하지 말라 진리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경공 큰스님이란 분을 찾아가 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니까 뭐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예 신학자입니다 하니까 신학자라면 하느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경봉스님이 경봉스님 그거부정하니 그 큼직한 어른 생각나죠? 하느님이 어디 있나? 그렇게 안못 나와 그러니까 신학자가 묻기를 제답하기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마음은 별로 안팎혀 없다 거기 쾅맥혔어 마음에는 안팎혀없느니라 법문을 한번 했고 이 마음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들 몸 속에 몸 속에 하지만 마음이란 몸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우주에 꽉차 있어. 우주에. 왜꽉차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할게. 좀 어렵더라도 들어놔왜 그게 꽉차 있는가를 말을 할게. 우리가 살아 있는 지금 우리 이사바세기를 뭐라 그래? 야교 강식이 시대라 그래. 강한 놈이 약한 걸 잡아먹고 강한 놈이 호랑이가 산돼지를 잡아먹고 산돼지가 고양이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쥐는 지렁이 잡아먹고 점점점점 작은 걸 잡아먹어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들고 패잖아 치잖아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은 에? 작은 게큰걸 잡아먹어 작은 게자 우리 몸뚱이가 죽었다 호랑이가 하나 죽었다고 보자 호랑이 사자가 하나 죽었다고 보자 누가 뜯어먹어? 벌레가 뜯어먹지 벌레가 작은 게그큰 사자 몸뚱이를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그 뜯어먹은 벌레는 누가 뜯어먹어? 그 벌레에 있는 더 작은 벌레가 뜯어먹어 그 벌레는 누가 뜯어먹어? 그 벌레에는 더 작은 벌레가 뜯어먹어 러시아 과학자는 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호랑이 뜯어먹는 벌레를 가져다가 놔두니까 그 벌레를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가, 벌레가 점점점해서 1cm를 1조 분의 1까지 연구를 했어 1cm를 1조 분의 1 그럼 그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1cm의 1조분의 1정도 되면 은 속도가 우주를 돌아다니는 속도가 태양빛과 같단는거예 태양빛은 1초에 몇십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가 30만 킬로미터를.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죽었어도 벌레가 뜯어먹고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가 해서 마지막 뜯어먹을 수 없는 걸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영혼이라 그래 영혼. 영혼은 30만 킬로만 가는 게라 아니 우주에 꽉찰수 있어. 살아 있을 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지만은 죽은 것은 죽으면 작은 것이 큰걸 잡아 먹고 그러면 그 아주 작아서 작아서 작아서 작아서, 작아서 더 뜯어 먹을 수 없는 영혼이 단계까지 가면 영혼은 우주에 꽉 차게 되는데 그 영혼이 소 속으로 들어가면 소 새끼가 되고 사람, 새끼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강아지 들어가면 강아지가 되고 그것은. 자기가 평생에 업을 지어 놓은 데 따라서 자기 업은 업 지어 놓은 대로 가게 마련이다. 그건 우주에 돌아다닌다. 그건 태양빛보다 빠르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큰 것이 작은 걸 잡아먹지만 죽어서는 작은 게큰걸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윤회라고 한다. 여러분들 몸 속에 몸 밖에 꽉 차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찬탄하는 시간이니 천수경은 곧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도 바로 내 긍지를 가지고 공덕경이면서 성취경이 바로 천수경이더라.